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 바로 드라이버를 조금 더 쉽게 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뭐 디테일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방향 제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드라이버를 좀 살려서 보내는데 혹은 드로우 볼을 치는데 혹은 좀더먼 비거리를 보내는데 혹은 나는 거리는 조금 적게 나도 좋으니까 좀 편안하게 드라이버를 스윙을 하고 싶은데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알려드릴 드라이버 스윙 방법은 청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편하게 약간의 거리를 포기를 하고 네좀더 편안하게 드라이버 스윙을 하는 것과 혹은 내가 좀더먼 거리를 보내더라도 드라이버 스윙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드라이버를 편하게 치기 위해서는 이 샤프트의 기울기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클럽을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샤프트의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대략한 각도로 따지면 뭐 50도 정도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을 갔으면 정말 나는 드라이버를 편하게 치고 싶다 아무런 동작도 안하고 정말 드라이버 스윙만큼은 누구보다 편하게 하고 싶다고 라 생각을 하신다면 은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양팔을 몸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준으로 인해서 이 드라이버의 샤프트가 내려올 때의 각도도 45도를 똑같이 어, 50도 똑같이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된다면 내가 백스윙 때 샤프트가 기울어진 라인을 따라서 백스윙이 올라가고 그 라인 그대로 양팔을 이용해서 클럽을 내려줌으로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팔로 클럽만 던져주고 몸이 나중에 이렇게 따라서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클럽을 던져주는 동작만으로도 클럽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공을 치기 때문에 좀더 쉽게 드라이버를 멀리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혹은 나는 약간의 비거래를 추가적으로 더 얻기 위해서 몸을 조금 더 사용을 해서 공을 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샤프트의 기울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클럽을 셋업을 잡았을 때는 샤프트가 50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자그 상태에서 백스윙가고자 똑같이 칼을 이렇게 클럽의 기울기를 50도를 만들어주시면서 내릴 때 몸이 회전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아무리 팔을 내리고 있어도 이 팔은 조금 앞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더 찍어치는 각도로 그리고 조금 더 바깥쪽의 각도로 클럽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50도의 기울기를 다운 스윙에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내 팔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이용할 때는 총두 가지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 그리고 몸의 움직임 두 가지의 움직임으로 45도에서 50도의 기울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내 몸은 수평으로 이동하는 이런 90, 어, 0도의 앵글, 그리고 내 팔은 수직 아래로 떨어지는 90도의 앵글, 두 개의 앵글이 합쳐지면서 마찬가지로 45도의 앵글이 발생을 하게 돼요. 내가 여기서 클럽까지 45도 만들면서 내 몸까지 돌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클럽의 위치가 이동을 하면서 공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클럽을 아래로 내려주면서 몸을 옆으로 회전시켜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까지 회전을 하면서 클럽이 45도 각도로 나는 수직으로 내렸지만 클럽은 45도 각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인아웃 스윙이 강하게 발생하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좀 많이 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드로우볼이 조금 더 쉽게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 충분한 체중이동과 함께 충분한 회전량과 함께 공을 때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더 많은 비거리와 조금 더 높은 탄도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자 다만 단점은 사용되는 움직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움직임과 옆으로 이동하는 움직임 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첫 번째 동작보다는 어려워요 자 대신에 첫 번째 동작은 내 몸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클럽의 기울기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을 맞추는 데나 혹은 내가 스윙을 할때 신경 써야 될 동작이 훨씬 더 적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공을 맞추고 편하게 페어웨이에 공을 올리고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좀더 편하게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동작이 조금 더 좋고요. 아예 처음부터 강한 파워와 빠른 스피드를 내고 내 비거리와 그리고 스윙의 모양과 그리고 좀더 많은 힘을 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동작. 팔의 움직임은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몸이 바로 옆으로 회전하는 움직임만 가져가 주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드라이버를 치는데 나는 어떤 스윙으로 드라이버를 대, 쳐야 되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연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두 가지의 방법이 모든에게 다 맞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팔을 던지는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팔을 떨어뜨리면서 몸이 회전을 하는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 동작은 조금 더 내가 어떻게 드라이버를 해야 되는지 내 연습을 통해서 내가 좀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동작이니까요. 요거 두 가지 동작을 전부 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어떤 동작이 나에게 맞나 확인을 하신 후에 한번 그 동작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드라이버를 치시면서 어, 라운딩을 나가서 플레이를 하시는데 조금 더 편해지는 플레이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